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네네. 코 이야기. 네. 자, 지금 비중격 이야기 했고, 비염, 네. 비염. 비염, 비염. 네네네. 비염은 코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어있다고요. 음. 음. 코로 들어가는 길이, 음. 그냥 여기서 빨대가 슉! 이렇게 음. 가는 게 아니고, 음. 꾸불꾸불꾸불 이 음.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 이 갑계라고 하는 이, 이 층층이 된 길을 음. 돌아 돌아 계곡을 돌아서 음. 내그 기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코는 음. 냄새도 맡지만라데테이터 음. 기능 공기를 대표주는 음. 기능 음. 그 다음에 이 걸러주는 청, 청정기라고 하는 음. 필터링도 하고 되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공 코가 비염이 생기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 기능들 다못하죠 그래서 이, 그, 이 갑게, 음. 그러니까 이, 여기서 층층이 있는 그게 부어가지고 공기가 음.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음. 냄새 많은 것도 힘들어, 음. 또 필터링도 안 돼서 입으로 숨을 쉬면 또 음. 폐로 가는 게 공기가 문제가 돼. 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죠. 음. 그래서 비염은 음. 하루라도 빨리 음. 고쳐야 되는데 음. 비염하면 우리가 오 땡땡땡 빈 하는 그렇죠. 그 네네네. 네, 이스테레오제를칙 뿌리면은 이게 순간 순간적으로 촥오그라 들어서 되게 편해지죠. 그렇죠. 근데 약물성 비염이라고 써요. 음. 약물성 야님, 비염 그렇게 코에 문제가 있으니까 약물을 칙칙 음. 하는 게 되는데 처음에 한 번만 하면은 한 2시간 갔어 음. 근데 점점 점점 해가지고 이제 칙뿌리고 30분 아또한번칙 그러면 약물 음.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되면 음. 음. 이건 약도 없어요 진짜. 그건나을 방법이 없어요 음. 그래서 어, 항상 제가 말하는 자연친화적인 방법 음. 그래서 어, 염증은 음. 순환의 문제예요 음. 이 순환이 안되는 것을 순환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음, 음. 어, 그래서 만든 게 제가 음. 코 클리, 코는 그냥 코고요 음. 클리닉 링이라고 하는 음, 음, 음. 이름을 링이 달린 클리닉이라고 네 링이 클리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링 하나 꽂아놨는데 음, 음. 기열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코가 음. 자연적으로 살아나는 음. 그런 원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음. 아 그게 비염 알레르기 비염에 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 아. 어, 네 어서오세요. <웃음>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남편을 준다고 어, 그거를 남편이 굉장히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서 사가지고 가서 남편을 이렇게 저녁에 하게 했더니 3일 만에가 남편이 "오, 어, 이거 좋아. 어, 이거 좋아." 이러면서 내려놓더래요 근데 본인이 계속 가래가 나오고 막 이래서 병원 가서 뭐 약을 타서 먹고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데 어느 날그 동네에 계시는 내과 의사가 비염 때문에 이렇게 가래가 나오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 사가지고 간거 그걸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거를 꽂고 바로 그냥 몇 시간도 안 돼갖고 가래가 안 나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언니 이거 너무 좋아. 네. 그래 그게 나도 그게 무엇을 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꽂은 사람은 나 좋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다. 근데 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례가 되게 많이 요 그렇죠. 어, 어떤 분이 100개를 한 번에 샀어요 <웃음>